KG모빌리티 2년 4개월만에 내일부터 거래재개가 됩니다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상패위기 벗어나고 거래재개가 됐던 종목들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같이 사례 공부해볼건데 이전에 신라젠 거래재개 됐을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짧게 설명할거고 상세하게 보고싶으면 그때 신라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신라젠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거래 재개 후에 주가 흐름 확률순으로는 거래 재개 되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보다는 반짝 상승 하락하거나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연상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빠르게 또 거래 재개가 됐던 시가까지 빠르게 회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평단이 높은 경우 크게 물렀을 경우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상승시에 홀딩하다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분할매도 하락시에 분할매도 하면서 과감한 손절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겠죠 신라젠 1봉으로 복습할게요 거래 재개되고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나오면서 또 상한가 갭 상승이었기 때문에 홀딩 하셨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날에 고가 17% 찍고 은봉 윗골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락 시에 분할 매도를 잘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 하락 구간이 있죠. 여기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밟으면 물컹하고 발이 빠지는 진흙 땅이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부분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시가인 8 0 0 0원때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결국 빠르게 8,000원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 시가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왔습니다 상승했을 경우에도 쭉 끝까지 가는게 아니라 결국은 제자리까지 빠르게 무너진다 이런 확률을 생각하면서 하락시마다 분할 매도를 해주는게 좋다 이거죠 케이지 모빌리티도 동일하게 유사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들고 있었으면 자 고점대비 마이너스 70%까지 나왔습니다 또 월봉을 보면 이런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세번이나 상승이 나오는 동안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본전 안오고 더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요때 저가보다 더 크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요때 손절하는게 손절을 했다면 오히려 손실이지만 그래도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이 된다. 뭐 얼마 안남겠지만 그래도 손절했으면 기회비용 살리는 거죠 이 남은 현금으로 또 주도주 매매하면서 만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띄고 빠질 때는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도 요정도 급하게 2거래일, 3거래일 급등 나오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짧게 대응 잘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내추럴 엔도테 얘도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죠. 얘도 유사하게 낮은 확률로 세번 상승 나오고 사거래일제에 은봉위꼬리 찍고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으면 또 거래재계 시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끌려 내려갔고요. 다음 코오롱 키슈진 얘는 이틀 튀고 무너졌습니다. 공통점은 은봉 윗꼬리를 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다음 셀루메드 셀루메드는 거래제게되고 튀었다가 무너졌고요.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이후에는 바닥에서 행복권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최근에 거래 재개됐던 금방 거래 재개되긴 했지만 얘는 골드 퍼시픽이고요 거래 재개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또 급등 빠지고 또 상한가 나오더니 크게 흔들다가 정지당했습니다 횡령, 배임동전주고요 동전주를 제가 항상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갈 때 정지되거나 상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죠 다음 거래 재개되고 하락 났던 종목들도 좀 볼게요 큐리언트 바로 하락 나왔고 일신바이오에는 반짝하고 하락 휴에맨시 바로 하락 나왔고 디모아에도 바로 하락 CN플러스 바로 하락 나노캠텍 하락 와이투솔루션 하락 이렇게 과거 사례를 일부 봤고요 좀 듣보잡 종목, 생소한 종목들은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좀 널리 알려진, 예전에 상패되기 전에 개미들이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들은 좀 크게 튀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네요 KG 모빌리티도 구상용차, 좀 핫했던 종목이니까 거래되게 첫날에 크게 튀어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상승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그걸 생각해서 하락시에는 과감한 손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젠의 경우를 교과서로 잘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KG그룹주들, 관련주들은 KG모빌리티가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거나 그냥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라젠 관계사도 신라젠이 상한가 나왔지만 관계사는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왔었고요 신라젠 관계사 M2N 10월 13일 이때 신라젠이 거래 재개되고 95% 상승이 나왔지만 M2N은 13% 반짝하고 이후에 쭉 빠집니다 신라젠이 상한가 가더라도 M2N은 결국 하락할 것이다. 매도사인을 드렸었죠. 유사하게 KG 모빌리티가 상한가 연속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KG 그룹주들은 M2N과 유사하게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오는 걸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신라젠 거래 재개 반짝 상승하고 이후에 쭉 제로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KG그룹주들은 이런 정석 흐름이 나오지 않고 쭉쭉쭉 크게 주가가 우상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런 최악의 사례도 숙지를 해두시고 만약에 주가가 안 좋아지는,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대입해서 대응을 잘하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최악의 흐름을 가정해 두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